이에 페어 컷. 우리만 죽을게. 이 교사도 기대가 안아요오 망치 볼래? 싸우 브라더, 브라더 파다. 아좋아요 우리 브라더 구슬!! 먹갔어 <목소리> 우리 브라더 중수!! 안나도 야.. 나하 안나도 안나도. 하시하자마자 문을 바닥에 갇혀 phon h 하지 천상 넣었어요 천상 천상의 케인이요 예. 아이고. 이게 뭐야? 스페이드. 빨간색. 아, 피라는 거다. 간다. 멀리 가고, 멀리 가고. 내가 인기 없어. 그치? 자, 안녕하십니까. 다 하나, 둘, 셋. 아, 씨. 아, 아, 씨. 아, 씨. 아, 아, 씨. 아, 씨. 씨. 아, 씨. 아, 씨. 아, 씨. 아, 아, 아, 네, 아해 이비 브루스. 크록콩. 파! 바구가 나도 충성. 이거 막 때려. 좆 진짜 아프거든. <목소리> 저거 저거 진짜 아파 <목소리> 저거 정말 아파 <목소리> 이번에 진짜 아파보이. 이번. <목소리> <웃음> 아 이게 정상이지 아 이게 정상이지 <웃음> 아 재밌었다 <웃음>